<웃음> <웃음> 언니 잘 먹었네 먹은... 식단이 괜찮으실까요? 네, 나 a 이 a 라 o 날라왔습 요요요요 Thank <laughs> you.